이 녀멘. 복플렉스. 안녕 얘들아. <목소리> 오늘은 <목소리> 이 늦은 밤에 기차를 타고 기차 여행을 떠나볼까 해. 어, 디로 가는 건데? 부산으로 가는 건가? 자, 아, 그 아니. 우리는 어디론가 떠나는 게 아, 아니야. 데이. 이 무서운 기찻길을 떠나 따라 따라 기차를 타고 따라가다 보면 무서운 존재가 나타난다는 거지. 우리는 그걸 어, 잡아서 그. 잡는 그 헌터들이야 그 여매아 그게 여행이야? 후 <웃음> <우. 웃음> 바로 레이드 여행이지 보면은 얘가 엄청 좋은 총 팔아. 오케이. 오케이. 엄청나게 비싸. 안녕합니다. 정말 총을... 와. 야, 뭐야? 와. 사건. 어 AK 같은 총을 팔아. 전설의 무기도 팔아. 전설의 팔아라. 무기도 파네. 오. 음. 야 이거 얼마야? 400 음. 로벅스 정도 질러야지 살수 음. 있는 거잖아. 음. 비싸. 안사못사 <웃음> 비싸, 비싸 하지만 괜찮아 총이 많으면 좋긴 하다 근데 참고로 이게 도착을 하면 보상을 많이 주나 봐어 여기 그니까 여기 보상 얻고 싶은 곳으로 가서 이동이동 이동, 이동하나 봐 오케이 그러면은 어디로 갈까 우리 데드리치 시티에 가자 좋아. 어 화이팅 화이팅 이번에는 버텨보는 거야 얘들아 반갑다고 야 총두고 다니는 모습이 아주 왔다 왔다 왔다 꽃게 왔다 꽃게 어, 아번피야나 아파 어 네. 허 문이 안열려있어서 중독할 수가 없어 창문자 이로 써야겠어 으허허허 네? 꽃게 녀석아 꽃게 찜이네 헤헤 헤헤 헤헤 헤네아헤들어나 피가 없어헤헤여 헤헤 너가 죽으면 헤 헤헤 우리 헤헤 헤헤 헤나 헤헤 헤헤 헤헤 헤가 헤헤 헤나 헤헤 헤헤 헤헤 헤헤 헤헤 헤나 헤헤 헤헤 헤헤 헤헤 헤어 도망간다 헤헤 헤헤 헤헤 없헤 헤헤 헤헤 헤어아헤 헤헤 헤헤 헤나헤가 네. 다리 데미지가 따로 뜨던데? 온가봐 괴물이 왔어 얘들아! 어? 왜 왔다고! 빨리 와! 나 죽었어! 다리가 따로 있 진짜 아 왜이래! 기원금! 기원금! 아니 벌써 죽네. 어. 나타이 애들아. 아! 네. 오늘 이 죽었어. 너정 인물은 나한테 맡겨. 나 베테랑이라고. 나만 믿을게. 나만 믿을게. 나만 믿어. 나 총알 어딨어? 총알 어어 총알 총알! 총알! 총알! 이 없어! 얘들아 내가 엄청난 걸 알아냈어 뭐지? 너희가 돌아오면 알려줄게 오! 또 왔어! 또 왔다고? 뭐? 아 이거 나들이 더 어렵잖아 꽃게가 위험해 <웃음> 이층 올라가면 아무것도 못해 <웃음> 우리 올라가 집중하게 가자 때려면 때려면 저리 가시지 꼭기게야 헤헤헤헤 여기 차 도시겠어 얘들아 내가 엄청난 걸 알아냈어 뭐지? 이 게임엔 코드가 존재해 선물 코드 오? 진짜? 내가 네개 코드를 올려놨지 뭐를 생각 어떻 되는 거지? 으, 으, 뿅 내가 봤을 땐잡지못하는것 같애 생존하는 게 목적이 아닐까? 그럴 수도 있어. 어 이게 피를 달게 하면 걔가 도망가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한 곳을 보여서 우르르 쏘면 끝난다는 거야? 그렇지. 근데 사람이 많으면 피통이 늘어나는 거 같아. 피가 늘어나는 거 같아. 여기 여기 자녀분이 계셔. 아들이랑 같이 왔네. 우르르르르 깎음. <웃음> 니한테 주먹펀치를 날리는데? 귀여운데? 그러게. 좋았어. 막판 이번엔 깨보자. 파이팅! 왔다. 기차가 왔다 이 말인가. 어 온다. 왔다. 네, 안돼. 엄청 많은 것 같은데. 와, 근데 엄청 빨리 던다 돌 오, 뭐야? 재밌는데? 오, 아 도망간다. 별거 없는데? 내가 본다. 다리를 부러뜨리는 게 맞나 봐. 다리를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앞에 공격하는 걸부시는 거였어. 다리는 아 부술 수 없었어. 아. 정말은 뭐 해야겠다. 왔나? 왔어, 다시 얘들아. 오, 오 알았어. 빨리 가야 돼. 어, 오 다시 왔어. 아 이거 어, 아 멀리서도 맞는다 근데. 오, 떨어졌어. 아 온다. 맞나와? 온다? 온가막는것 같아. 회복해서 온다 이거야? 어. 아 그래도. 떨어졌어! 아, 나 떨어졌어! 아, <웃음> 진 떨어졌어! <볼품> 이날 아, <웃음> 어어 아, 아, 아, 쉽구만자어쨌든 이렇게 오늘 아, 나열차어 아, 나도 어졌어 아, 어나 사람이 있으면 계속 오는구만. 치긴 열차, 열차 해봤는데요. 아, 재밌었구요. 열차 안에서 이 꽃게의 기차를 피해서 생존하면서 새로운 지역으로 가는 그런 재밌는 맵이었습니다. 네,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해주시구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! 어, 끌려간다. <웃음> 자, 그럼 안녕! 뿅 구독 뿅 좋아요 띵 안녕